지난 시간에는 스테반이 이스라엘이 그들 존재의 가장 기원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인용하여 그의 출발이 언약적이었고 은혜적이었다 하는 것을 변론했습니다. 구속사의 큰 세계를 그 되돌아보면서 <웃음> <웃음>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씀하여서 이스라엘이 신앙에 대하여 애초부터 그릇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아브라함을 아주 이제 그들 민족의 뿌리로 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때 얼마나 언약적이었고 은혜적이었나 하는 것을 저들의 그, 그 종교생활과 비추어서 저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추어서 자신들을 어, 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한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성취를 이르며 유대인들이 신처럼 여기는 모세에게로 이어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를 매개로 하여 율법이 내려지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스테바는 이 모세에 대해 말하면서 그의 율법에 대해 거론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들이 생각하기를 스테반이 모세에 대해 그리고 율법에 대해 모독한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테반은 모세를 모독하지 않은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고자 이 변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한사코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과 그 높으신 지혜의 영광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그 오해를 풀고 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끌어들이고, 모세도 끌어들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그건 자기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모세의 위치와 역할을 깨우쳐줘서 저들도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그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출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주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시대에 그 주의 그 일꾼들이 어, 일꾼들이 얼마나 그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잘 알고 있었고 세반은 그 실체 안에 있으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기, 말하려고 기말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 구원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을 아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옛사람은 철저히 벗어진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그그 그 내가 이제 이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서원하고 결단하는 게 세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칼빈이 말했듯이 일생 갱신에 그것을 그것의 시료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그렇게 그 대중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을 한,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에 매이지 않아요. 옛 사람이 매이는 그메임에 매이지 않아. 자기 가족, 아, 자기 환경, 자기 꿈, 자기 자아실현, 자기 보람, 자기가 인생에 난뭐그그 그,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렇게 못 사는 게 하나님의 새사람으로서 못사는 것을 탄식할지언정 옛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걸 더 누리고 싶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연장해 보려고 뭘 하나님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용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편으로 어,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몰라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다는 걸잘 알고서 그 구체적인 실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반이 그 이게 심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 내가 너희들 상태를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거 내가 다 이해하고 그그 그, 그 문제를 건드리 너희들의 그 죄를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저들을, 그, 저들의 상태를 알면 저들을 수술하기 위해서, 영적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저들의 죄를 알게 해야지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저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줘야 이제 그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 그 저, 죄를 지적하는 거지, 죄를 지적해가지고 아주 눌러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른거예요 이렇게 세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삶의 관점이 틀려집니다. 삶의 목표가 틀려지고 그걸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러니거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위관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줬듯이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의 줄기를 잘못 알아서 썩은 나무에 자꾸 무엇을 덧붙여 보려고 하는 악한 짓을 계속함으로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자기가, 자기는 죄 없고, 정당하고, 그래서 지적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만 못 돼서 그 지적하는 게아니 스테바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닥친 위험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실 타협하면 죽을 일이 없잖아요. 저들이 주장하는 신학과 사상에 타협하면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지적해 가지고 생명으로 안내 하지만 저들은 그걸 못 받아서 어 죽이는 겁니다. 그 저기 김홍전 목사님 사도행전 강해도 같이 병행해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얼마나 보시는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지금도 이제 어 예루살렘에 가면. 그 유대인들의 그 사는 곳이 있어요. 유대인들만 사는. 곳. 거기 들어가면 그 거기 들어가서 이런 주장을 하면 돌 맞아 죽는다고 그런 표현도 하셨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 율법의 신성모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근간으로 삼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에 대해서 그 건드리면 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요. 지금도 그렇다. 이, 이 백주, 이, 이 21세기의 백주의 대낮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21, 20, 2000년 전에 바로 그런 일이 없, 없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발. 이게 얼마나 그 죽, 이게 그리도인의 자유라는 거는 육신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에 이르는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거 진짜 진리를 알면 그 자유를 누리는 거지. 그 자유를 안다고 하고 여전히 정욕에 매이고, 예? 그 죽을지 세상에 죽을 짓을 추구하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냐? 세상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것에 매임을 여전히 당하고 있냐? 스테바는 아무튼 철저히 성신과 지혜가 충만해 가지고 어, 주님의 심정으로 이 대적자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리려고 하고, 자신은 생각하지 않는, 이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아니 오늘날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테반는 그의 변론의 두 번째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모세의 위대성을 말하여서 자신과 그와 연결점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스테반는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출생했고 어떤 일을 위하여 섭리되었는가를 밝히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 배경부터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됨을 말하고 그가 그 언약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안에 아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섭리되었다 하는 것을 차례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세바는 모세가 당대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적인 위치에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오실 메시아의 모형적인 일꾼으로서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선리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게 이제 출굽기아 추력, 신명, 신명기, 신명기 18장에, 17장에는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8장에는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7장, 아마 15절 이, 이하가 될 텐데요. 그것이 단순히 그 이제 뭐 이제 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선지자들이 그 그리스도를 나타낼 선지자들이 보여지고 실제 그런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세바니 그래서 그 그런 모세도 그런 일을 위해서 쓰였다라고 한 거예요. 모세 자신도 분명히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인격과 사역의 일을 알고 행보하였음을 분명히 사도행전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맨 처음에는 그 저기 나이 40이 됐을 때는 그 이스라엘, 그 언약도 다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국에 내려왔는지도 알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를 바라고 있었는데 자기가 거기 그, 그 일에 이제 그, 일꾼호 수임 받으려고 나섰었잖아요. 근데, 그, 그,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아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80이 돼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어, 저 그거 못 합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이 소, 솔직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론을 내가 붙여 준다고까지 하면서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도 철저히 그 낮아진 거죠. 하나님 일하심을 인식하고 그런 거를 그뭐 사도행전의 저자도 알고 스테반도 알고 그렇게 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바는 그 모세에 대항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차례로 열거하여 지금 자신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그들과 같다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차디찬 냉소적인 마음으로 저들의 죄를 논제하고 정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참상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제 위치에서 할 일을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철저히 이 세바는 자기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럼 뭐 너희들은 애초에 그냥 거지 대 아비의 자식들이고 너희들은 아예 싹시 없는 인생들이다. 하고 너희들은 정조나 바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갈만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이게 부영들이요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자기를 거기서 빼놓지 않고 그 안에 포함시켜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그 냉소적인 그런 정죄를 한게 아니고요 따뜻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래서 스테바는 유대인들이 아주 존귀히 보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따라 쓰임을 받은 인물이다 하는 것을 밝혀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로 하여금 모세에 대한 시각을 제대로 갖도록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저들이 자신의 죄악된 참상을 깨달아 돌이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출생과 양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나. 세바는 모세가 출생할 즈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가까운 때라는 것부터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국에서 400여 년 동안 체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애국사람들이 번성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애국사람들을 징치하시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허다한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언약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끌어오셔서 그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면 아무라도 주님 앞에 설수 없기 때문에 그런 터전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다 무시하고 인간이 몇 가지 말로 고백하고 그 받아들인 걸로 마치 천국을 그냥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말하는 알미니안들 그 호다한 종교주의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그 은혜를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신실하신 역사를 알게 해야만 해야, 그분이 내신 제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빼놓고 우리가 아,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지옥 갈까봐. 또 내가 어려운 일 당할까봐. 그럼 뭐 인정하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그, <웃음> 그, 위장해가지고 아무리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와도 그건 참 신자가 될수 없어요. 진짜 신자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 나도 지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이죠. 강하지만도 못한 인생인데, 주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그, 그 생명을 누리는 은총을 입었다. 내가 하는 이 신행이라는 것이 그것이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걸 알아야 진짜 저 신자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신행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냥 찌들은 인생 사회에서 세상, 세, 세상 사회에서 뭐 질병이나 또뭐 여러 가지 그뭐 정신적인 고통이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뭐 그런 것을 조금 해소해 줄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오면 진짜 이거는 그 생명은 없이 그냥 죽은 시체에다 화장하는 꼴이에요 이쁘게.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 하나님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야. 관점이 달라져. 말이 달라져. 그거, 뭐, 그거 모르면요. 맨날 내가 몇년 개혁교회 다녔느니, 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느니, 뭐,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보호받아서 누렸느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열 가지 그 기적을 다 보고 나오고 홍해를 가려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그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아서 출발하기 전까지 얼마나 수한은 이적과 기적을 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그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 신앙 그게 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배불리 먹었다, 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매출하기 먹고, 만나 맨날 먹은 게, 그걸 먹은 결과가 없으면, 그 목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적신앙, 지식신앙, 그것도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변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알고, 그, 그 터전이 되는, 저, 자신들의 그 터전으로 삼는 그 모세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존재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하에서, 그, 그, 언약적으로, 은혜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쓰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쓰였나.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죽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반. <웃음> 물론 하나님께서 일, 역사를 주, 주도하시되 일반적인 역사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당신의 특별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임금이 그 애굽의 왕위에 올랐고 그가 번성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특별한 은혜를 이루시고자 할때뭐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할때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거다 요셉을 아는 왕조는 애국 본토 사람들이 아닌 샘족계통의 그힉소스 왕조인데 이제 애국의 본토 출신의 왕조가 들어서서 같은 샘계인 아브라함의 번성하는 후손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임금은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강제 사역과 비인도적인 유아 학살, 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그 이제 출애굽기 1장의 8절 이하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셔요. 제가 설명을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예, 그러한 때 이제 모세가 난 것입니다. 출애국기에 보면 레위족 속의 사람이 레위 그 여자를 맞아들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세바는 그 준수한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는 묘사를 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인물로 적합한 선택을 받았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아이고 영, 걸출한 영웅 같은 존재네 그런 안목이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일 만한 존재로 그런 안목으로 봐서 아름다운 거예요. 준수한 거고 아름다운. 그 모세는 바로의 남아 학살 정책 때문에 아비의 집에서 석달간 숨겨서 길리움을 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역청 상자에 담아 그 강에다 띄웠는데 때마침 바로의 딸이 그 강가에 나왔다가 이제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지켜본 모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친모를 유모로 소개해서 그런 여건 가운데 그 집에서 길리움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이런 것들이. 그 집에서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우게 되는데, 정말로 모세는 기적같이 보존되고 양육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철학과 역사 그리고 언어 천문 심지어 음악과 예술 군사까지 능통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택한 모세를 아주 차서 있게 섭리하셨다 하는 것을 세바는 여기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나이 40대에 그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세의 동족 히브리인이 애국사람에게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애국에서 자리하고 있는 위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실로 대단한 것이었지만 모세는 잠시 잠깐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어, 좋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동족의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가 이제 믿음으로 기름을 그,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 동족을 위해서 일했으니까요. 그 애국의 왕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그, 그 거기에 개의치 않고 동족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그,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리라는 생각을 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실제 동족 히브리인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툼이 났을 때 모세가 나서서 화목시키려 했는데 오히려 동족 히브리인을 해하려 하는 자가 모세를 밀치면서 누가 너를 우리 위에 관원과 재사,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이제는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덤벼들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동족이 바로에게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다고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아카바만 동표 미디안의 그 척박한 땅으로 도망하여 나그네로 서 거기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지도 보시 보이시죠? 여기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이게 이제 아프리카 땅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어 대해가 그 있고 그 사이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삼각형의 시나이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 이제 홍해가, 왼쪽도 홍해가, 조그만 홍해가 있고, 오른쪽도 홍해가 있는데, 오른쪽 홍해 넘어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이 되는 거죠. 요쪽 그 끝에요. 고기가 미디안족이 살던 자리예요. 그흑 거기 글루 이제 그 에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서 나그네살이 40년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디안 딸과 결혼해 가지고 게르솜과 엘리에스를 낳았죠. 그 내용이 이제 추레국기 2장 15절 이하 22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바는 이 모세의 40세 이후 에 대한 변론 부분에서 분명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회방하고 급기야 죽음에까지 몰고 간 당대 유대인들의 죄와 그 옛날 모세를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를 동질한 것으로 연결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바는 계속해서 40이라는 숫자를 부각시켜가지고 모세라와 관련된 그 언약의 하나님의 역사적인 성리의 내용을 말합니다. 40년이 참해라는 말씀이 그것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모세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이런 사건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의 주도적인 경륜의 역사의 내용을 부각시키고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업적을 이루며 그 신의 산에서 생명의 도인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한 내용은 인간으로서의 그 모세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그 약속을 주권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 그를 보내심으로 이루 이루신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다 높게 드러내기 위해서 세바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인 한 인간이며 그도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바라보아야 했던 존재였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그러한 구성사 안에서의 위치와 역할도 모르고 그저 그를 신성시하는 일에만 현안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모세를 볼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스테반이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테반은 40년이 차서 신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천사가 모세를 찾았다고 했고 그 천사에 대해 스테반은 주의 소리라 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표시했습니다. 실로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모세는 한낱 보잘것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서워했다고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테반은 그러한 모세에 대해 주님께서는 거기서 당신께서 강림하신 이유가 그를 그의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백성의 탄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것임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 보냄을 받은 모세는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정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절저히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쓰임 받은 그냥 언약적인 인물. 그 은혜를 누린 은혜를 누린 한 인물. 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뭐 저들이 신처럼 여기는 모세도 그렇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알아보지 못한 인생들이 함부로 그, 그 구속사를 방해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울처럼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보여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상태도 보이고 지금 그 이스라엘의 후예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들 존재도 비춰보이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비춰보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스테바는 모수의 출생과 성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특별한 사역에 있어서도 언약의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를 따랐던 존재이며 그는 단지 그런 주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 속에서 자기 일을 감당한 존재로 나타내므로써 유대인들이 그릇되게 섬기는 모세에 대해 올바르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뭐 이따가도 보겠지만 오늘날도 그 아브라함의 후예, 후회, 모세의 후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자랑하고 뭘 주장하고 뭘 내세우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얼마나 언약 언약 백성으로서 철저히 그 언약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 안에 종속되어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오고오는 교회는 뭐 내가 주님과 뭐 어떤 경험을 했고 주님이 차려준 밥상에서 밥 먹고. 주님이 축복해 주신 그 부를 가지고 누렸고 명예를 누렸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걸 누렸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걸 받았느냐 왜 남보다 더 밝은 게시의 내용을 알게 되느냐 그거 갖고 자랑하라고요 자기 자기 자랑하려고 그그 언약을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면 무조건 구원을 얻고 그위에다가모세 율법을 공로적인 열심으로 잘 지키면 상을 더하여 얻는다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 애초부터 그런 신학이나 신앙은 하나님께서나 모세조차도 어 가르친 적이 없다.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조차도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고, 모세도 그런 걸 가르친 바가 없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아브라함도 그런, 그런 것을 후대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 사실 스테반의 모세에 대한 이런 견해는 구약성경 자체에서 배운 것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르치심에서 더 명백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선지자이심을 알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나다나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5절이에요. 거기는 한번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인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모세가 바라왔던 그런 인물이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이 그러한 분이심을 일찍부터 분명히 가르치셔서 알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성역사 안에서 모세와 당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확실히 알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한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이나 바리새인들과의 그 이혼증서의 문제를 논증할 때, 또 안식일 논쟁, 할례 관련된 논쟁 등 수많은 사건에서 모세 율법이 차지하고 있는 그 구속사 안에서의 위치와 당신의 관계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제자들에게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당신에게 모아지는 예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엠마오상으로 내려가던 제자들, 제 둘을 찾아가가지고 그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그 당신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쭉 가르칠 때그 얼마나 속이 뜨거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스테반이 예, 언제 주님의 제자로서 따니게, 따라다니게 됐는지는 확실하게 알수 없지만, 이런 가르침에 대해 분명하게 접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의 성신으로 그것을 꽉탁해가지고그 사실을 증거한 거죠. 이렇게 결정적인 때 성신의 인도를 받아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테반이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성신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이런 구속사의 그, 그큰 그 그림을 알게 해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제 있는 성경과, 그리고 그리스의 도 가르치심, 그 토대 위에서 성신께서 사역하셔서, 그것을 알, 알게 했고,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테반의 변론은 차디찬 지성에 의한 냉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신 행복하고 따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늘한 전통에 매어 있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죠. 이 재판정에서 변증을 하는 거죠. 물론 아무런 지적 내용을 가지지도 못하고 감상적인 태도로 그렇게 한게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설득은 일시적인 것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설득을 하는데 지식이 없으면 그런 진리가 없으면 그 설득이 의미가 없잖아요. 감상적인 것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반의 변종 변중, 변증은 별로는 체계가 있고 진리성을 갖고 아주 명확한 역사적인 그 근거가 있는 그런 터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스테는 주의 성신께서 자신이 증거하는 진리를 쓰셔서 적대자들의 영혼의 빛을 비춰주어 필요한 대로 결과를 바라 내시길 바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 이런 태도를 취하였을 것입니다. 이러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세바니 그리스도의 품종으로 그렇게 그 사역을 했는가 알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왼수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사 어떤 감상적인 뭐 인간적인 감상을 가지고 그냥 뭐 주님이 때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렇게 그렇게 하거나 자기를 들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럼 그게 피해를 받고 내가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진리를 깨우쳐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이 유일한 그에게 해결책입니다. 오늘날 개혁한다고 하는 자들은 세반의 이런 태도를 눈여겨봐야 차가운 냉소적인 지, 지적 내용만 가지고. 쳐내고, 자기만 높이는 게 아니라요. 이게 비판을 해도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거죠. 생명적인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게 시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그냥 까내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원수 앞에 있으면 쳐 죽일 거죠. 내가 힘이 있으면 쳐 죽이려고 하겠지요.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보겠지만 세바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그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만족했습니다. 나 죽는 일에 내가 고통받 돌 맞아 죽을 일그 뻔히 율법에 비치 모세 율법에 비치면 돌 맞아 죽을 일인데 그래도 개의치 않았어요. 결코 그는 개인의 앞날에 대한, 아니나, 번영에 대해 생각하지 않나 요번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아, 나 두들겨 맞춰 죽지 않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줘. <웃음> 이런 식으로 아마 기도해줘도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도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나 어떻게든지 살고 오래 살게 좀 해줘봐. <웃음>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나좀 행복하게 살게. 그냥 바른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 요청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관련하여 그 일에 쓰임받는 그것에 감격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죽게 맡기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만이 가장 높이 드러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없는 사실을 꾸며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하며 성신께서 주장하신 내용을 거리낌 없이 말한 것입니다. 비록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당하셨던 것 같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주권적인 경륜에 대해 듣는 이들이 함께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한편으로 있으면서 그런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랑을 본 거잖아요. 여기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죽을 지언정, 지옥에 갈 지언정, 형제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이 사실을 못 봤으면 나중에 바울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진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몸으로 전하는 걸로 전해지는 거지. 그냥 몸으로 전해야 될 때는 다 피해버리고, 예? 그런 사람들은 안 쓰시죠. 좀. 세바는 오늘 변론의 후반 부분에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모세의 복종치 아니하여 악하게 우상으로 대적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가 동족을 위해 애쓰고자 할때 정작 동족 히브리인들은 받지 않았던 것 같은 맥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신 메시아를 배척한 일을 염두에 두어서 모세에게 대적한 저들의 죄악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는 저들이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내용으로는 애굽신을 따랐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위기 때, 보여주는 위기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위기 때그 애굽에서 본 신, 신관을 찾는 거죠. 저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주께서 주신 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건설하며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닦도록 하시는 것인데 저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안중도 없고 자신들의 행복과 관련해서만 종교적인 내용을 사용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도 사용하니다 하나님이 내신 제도도 하나님이 약속하지 초소에 들어가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참 악한 거죠. 세바반은이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된 것을 내어버려 두셨다고 하셨으며 선지서를 인용하여 암호수서 5장 25절로 27절을 인용해서 그 사건의 실체와 그 결과를 말씀했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실체적 진실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짓댐 속에 있었던 까닭에 그들이 진정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진정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다. 그게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 때도 봤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나라 나라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미미하게 남은 자들, 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의인 하나가 없어서 망한다 그랬다. 의인 하나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저들은 실제로 광해에 더이상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껍데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표시를 내며 실제로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몰록의 장막이라는 것은 맞서라 사본에 보면 너희 왕 식구시라고 쓰여있는 히브리어를 그 문구의 뜻만 살려서 문자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파는 아모스 5장 26절에 있는 히브리어 키운에 대한 70인 역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키우는 그 토성신이라는 그 별에 대한 아수르 어풍의 명칭이에요. 저들은 계속되는 우상숭배 때문에 언약적인 벌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모스와에는 다메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쓴 것이고 세바는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변형해서 인용해 쓴 것, 그렇게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상한 진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반드시 이방 여러 신들에게 미혹되어 다신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가해야 할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면서, 그 탐욕을 이룰 대상만 찾는다면, 더 이상 볼 것이 없이 이런 징벌이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를 이룬다는 게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그잘 축복받으려고 하는게 아니죠 본질 안에 거하려고 하는건 본질 안에 내가 살고 그그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성도들 그그 그 꿈꿨던 그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건 로마 케토릭이나 그 껍데기만 개혁교의 원들이 못 못 누리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게 개혁교회 원한. 개인의 인생 행보뿐만이 아니고, 교회 행보가 그렇게 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도 이제, 그냥 살았다고 하지,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죽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다 지금 스테반을 공회에 세운 그, 재판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은 사내들인 공영원들. 저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고소, 고소를 받아들여. 이제 저들이 계획한대로 세반을 사형으로 몰아가고자 합니다. 세반이 이런 자들에게 이전 이스라엘에게 역사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며 저들이, 자, 저들 자신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하에 그 일의 성취적인 도구로서 세워진 모세의 참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들이 모세에게 대적했던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고 탄식했는데 자신들이 그런 장본인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여러분이나 저도 이런 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요. 우린 똑같아요. 그냥 일반 종교주의자들하고 똑같아요. 이방.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세나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고 살았어요. 우리 때를 바라보고 살았다. 우리 때를 바라보고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세를 진짜 모독하는 것은 스테반이 아니라 아무튼 지금 스테반을 압지하는 자들인 것을 암시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오히려 그 모세의 성취적인 위치에 있는 그 그리또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적 자 상태가 어떤지를 헤아려 볼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모세를 위하고 그리토를 따르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우리와 이 시대를 진단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갈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나라 안에서 어떤 일을 알고 있다거나 혹은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그에 걸맞는 어, 그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 깊으신 뜻에 따라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외용의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를 누리며 그 완성을 향해 쓰임을 받는 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일이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라도 그것에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의 사실을 잊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사내들인 공예원들처럼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에 의미를 두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허락하신 것 자체에 빠져 있다면 역사상 이스라엘이 겪었던 심판적 상황을 우리가 초래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내고 수고를 해도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가장 풍성하게 누린, 어, 누릴 곳에서 도리어 저주받은 자처럼 실체가 있는 자들을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을 하다가 멸망할 뿐입니다. 지혜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병예나그 어떤 은사를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이 실체 안에서 운용되어 어떤 열매를 맺게 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자식들이 뭐잘나고잘나고뭐 똑똑하고, 뭐, 뭐, 아무리 외형적으로 내가 행복해도, 왜 그걸 그렇게 주셨는가? 뭘 위해서 써야 되는가, 현재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거는, 그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 상실한 마음 가운데 버려둔 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한 테 주머니를 털려고 하시겠습니까? 네? 뭐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뭐제 지식을 써서 뭘 하려고 하겠어요? 그 영광에 참여시켜서 그영그 그 일을 하게 하, 하서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건. <웃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반 변론의 두 번째 부분을 봤습니다. 세반은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모함하는 자들에게 모세의 실체를 보여주고 또그 모세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언약적으로 쓰였는가 그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인간적으로 모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의 결국을 또 한편 보여주면서 변론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생각해 볼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들이 자신을 해야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진리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파수꾼으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허상의 종교적 상황 속에서 허우적 되는 저들의 실체를 보고 그냥 냉소적인 전달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정을 소유한 자로서 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